자,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리스트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흔히, 뭐, 시언어 같은 곳에서 배열이라고 부르는, 어,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 리스트는 여러 데이터 타입을, 어, 여러, 어,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이, 버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바구니 같은 거죠. 그래서, 어, 문자열을 어, 다량, 다량을 담거나 또는 숫자형을 다량을 담거나 할때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 예문을 보시면은 A에다가 지금 1, 2, 3, 4, 5, 6 이라는 숫자 6개를 담게 되구요 이 A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숫자를 모두 담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B에다가도 A, B, C, D, E라는 5가지의 문자를 어, B에 담았구요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안에 잘 담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는, 어, 어떤, 이제, 지금 방금 담은 데이터를, 어, 저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순번이 있는 거죠, 순번. 어, 뭐, 반에서도 번호가 있듯이, 번호가 있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에 몇 번, 또는 뭐 군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번호로 활용이 되죠. 얘도 뭔가 이제 그런, 어,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어, 뒤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3456이, 어, 얘네가 이름이 아니에요. 얘네는, 어, 이제 자기의 고유한 이름이고, 어, 이거를 이제 A에서 찾으려면은, 이걸 A에서 찾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다른 데이터, 이렇게 번호라는 데이터를 따로 넣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인덱싱 넘버인데, 음, A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이 먼저 담아져 있어요. 1부터 6번까지 담아져 있지만, 얘네 번호는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가장 처음에 0. 세 번째 1, 세 번째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마지막 5번까지 컴퓨터에서는 보통 이제 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 0부터 그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순서번호를 하면 0부터 어 진행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되어 있지만 얘네도 번호가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 1, 2, 3, 4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형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덱싱을 할 때는 이,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데이터 순서번호를 a의 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부여해주고 있고요 a의 0번째 데이터를 가져와라 어, 즉 첫번째 데이터인거죠 어, 사람이 봤을 때 그리고 a는 첫번째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거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두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방금 전에 순서번호를 봤을때는 번호가 오른쪽에서 어, 왼쪽으로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5번까지 어, 양수만 부여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래서 6번 6번 6번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그래서 얘는 네 번호가 두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0부터 5번까지 가 번호가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번까지. 이렇게 데이, 어, 번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의 가장 뒤쪽에 있는 6번을 꺼내온 게된 거고요. A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A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마이너스 3번째 데이터로부터, 예, 이 점점은, 어,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뭐, 이런 형태예요. 그 점점이 나오면은 아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부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지금 여기는 비어져 있죠 땡땡땡 뒤에, 뒤에 비어져 있잖아요 이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이제 어, 행사를 한다 7월 6일부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7월 6일부터 어, 이제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요렇게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번부터 어, 끝까지 어, 다 출력을 해라. 그래서 A부터 A가 A에 있는 마이너스 3번부터 출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A에 3번은 어, 3번부터 또 뒤가 또 비어져 있죠. 3번부터 또 출력을 했다 했더니 이렇게 456이 나오게 됩니다. 예, 번호를 보면은 3번부터 마이너스 3번까지 어, 두개 번호가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인덱싱은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는 오 것만 할수 있는게 아니, 아니고요이 데이터 a의 3번째 데이터가 아까 4였죠 이4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100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넣어본 거고요 더하기 연산은 어 임의로 리스트를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숫자를 뒤에다가, 어, 리스트 뒤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7, 8, 9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어, 기존에 있던 데이터. 네. 기존에 있던 데이터, 뒤쪽에 있는 게 새로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를 출력을 해보니까요. 어, 데이터가 원래, 원래 원본 데이터랑 똑같죠. 이 데이터랑 똑같죠. 임시로 추가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추가가 아니라서 잠깐 붙었다가떨어진거고요 만약에 영구적인 추가를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a.appen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ppend를 사용하면 영구적인 추가가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리스트는 이런식으로 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어, 한곳에 담아놓고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어, 데이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플릿을 볼 건데요. 이 스플릿은 문자열에서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자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 문자열 뒤에다가 어, 스플릿이라고 어, 점하고 스플릿이죠. 점 스플릿 하면은 어, 이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예. 자이 나눠줄 때 데이터형이 리스트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죠. 이 문장을 str로 전달했고요. str에서 어 스플릿을 하는데 쪼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쪼개다, 쪼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쪼갭니다. 쪼개는데 이빈 공간대로 쪼개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바대로 쪼개겠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대로 쪼개서 리스트 형태로 넣습니다 네, 그럼 이 리스트 형태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순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순번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서 어,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런 형태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보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팁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은 어, 정말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1,2,3,4 요소를 가진 배열을 생성하고 다음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4에다가 5,6,7,8을 어, 영구적으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어, 생성한 배열의 인덱스가 4인 값을 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생성한 배열의 인덱스에 어, 3부터 6까지, 6가, 6지에 있는 값을, 어,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 love you zone 이라는, 어, 문자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백을, 어, 공백 있죠? 공백을, 어, 아까 split 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split 어, 을 통해서 배열 A에 저장을 하시고요. 이 zone 이 들어있는 배열은 A에 몇 번째 배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배열 A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예, 길이를 구할 때는, 어, len 이라는, 어, 함수를 쓰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배열이라든지 스트릭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은 그 길이를 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이라는 함수를 쓰셔서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 일단은 리스트 어 1, 2, 3, 4 요소를 가진 배열을 생성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어, 5678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뭐, 어펜, 드를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펜드 특성상, 음, 데이터 하나밖에, 어, 하나씩,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다가, 5678을 하면은, 영구적으로 추가가 안 되는데, 이렇게 는을 해서 리스트1으로 다시 받으면은, 이 리스트1이, 어, 영구적으로 추가돼서, 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열의 인덱스가 4인 값을 찾는 것은, 뭐, 그냥, 4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구요. 생성한 인덱스가 3부터 6까지니까, 3콜럼 6이라고 넣으시면은, 어, 인덱스가 3부터 6인 값이, 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6까지 출력을 하려면 7까지 출력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어, 이제 밑에 2번 문제는 I love you j o n 이라는 문자를 생성하는 건데, 이 문자를 생성을 했구요. 이 생성한 문자를 공백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어, 이 스플릿 스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스플릿을 사용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이 나눴고요. 이 값을 a에 어, 저장하고 어,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len len을 통해서 a의 길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음, 가장 첫 번째 영구적으로 추가된 오, 6 7 8에 추가된 배열이 어,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됐고. 네 번째 인덱스에는 5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부터 6까지니까 3, 4, 5까지만 출력이 되고 6번 인덱스는 비어있습니다. 네, 혹시 6까지 출력을 하실 분들은 7까지 7이라고 해주셔야 될 거고요.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I love you 존을 문자를 담아서 어, 스플릿을 한 겁니다. 스플릿을 해서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받았고요. 이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받은 것의 길이는 어, 총 4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 love you, John 이니까요. 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다들 풀어보시고 어, 또 다른 데이터형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